블런트 가위라고 적혀져있죠 블런트 가위 아, 그러면 블런트 가위는 무엇이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커트를 함에 있어 정확하게 내가 내가 자르고자 하는 길이를 정확하게 절삭해주는 기본적인 도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떠한 기교나 이제 질감 양감의 이제 표현보다는 그냥 깔끔하게, 그 다음에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확하다라는 표현이 가장 맞은, 음, 맞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내가 원하고자 하는 길이를 절삭 자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제 가위가 이 블론트 가위예요 블론트 가위. 이렇게 인체수가 긴 장가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대표적으로는 이제 원랭스, 원랭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달리기를 한다 머리를 자른다 라는 거랑 비교를 해 봤을 때 달리기를 했을 때도 어, 미안한 얘기지만 저도 이제 짧거든요 다리가 짧은 사람이 멀리 가기 유리 하겠어요? 아니면 다리가 긴 사람이 멀리 가기 유리 하겠어요? 자, 당연히 다리가 긴 사람이 멀리 갈때 조금 더 걸음걸이랑 더 다리가 짧은 사람보다 짧은 횟수로 멀리 나갈 수가 있겠죠 그거랑 비슷해요 제긴 머리 반듯하게 자를 때, 긴 머리가 아니라 미디움이라도 거의 원랭스 대표적으로 자를 때, 단가위로 이제 여러 번 블런트 자르는 것보다 장가위로, 그 다음에 슥삭슥삭 잘라주는 게 훨씬 빠르다. 하나는 촘촘하고, 하나는 조금 더 둥둥둥슥 이렇게 있죠. 당연히 촘촘한 것보다는 조금 더 큼지막하게 발수가 나 있는 게, 잘리는 양이 훨씬 많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작업은 어떨 때 하느냐. 촘촘한 티닝 같은 경우는 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최대한 내가 티닝으로 양감이나 질감 처리를 한 느낌이 나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모발에 양감을 빼내고 싶을 때